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육사회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은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입니다. 네, 카네이션과 선물 같은 준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진심을 담은 사랑과 또 감사의 말을 함께 전달하면 어떨까요?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13회 로또 총 판매액 1,017억 원, 1등 당첨금 252억 원으로 다섯 분이 당첨돼 1인당 50억 5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8,543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현장 찾아갑니다. 권 기금은 장애인들의 창업을 도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쓰이고 있는데요. 장애인 예비 창업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사업 공간,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업에게는 공공 판로 수출 역량 강화,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도움으로 작년 빵집 창업에 성공했다는 김윤수 사장님 다운주국은 장애를 가진 아들 박지환 씨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입지 선정이나 여러 가지 상권 분석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업하고 나서는 이제 지환이가 굉장히 밝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너무 행복해하죠. 창업 약 8개월 차, 자주 찾는 손님도 생겼다는데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다운증후군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사회에 하나 일원이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아들 지환 씨의 마음도 궁금합니다. 일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제힘 받는 데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아들이 행복해하는 길이니까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훌륭한 어머니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명창 모셨습니다. 네, 국악인 김영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매년 어버이날 다가올 때마다 효 콘서트로 효의 정신을 알리셨죠? 네. 아 코로나19로 인한 3년을 빼고는요. 약 30여 년간 매년 빼놓지 않고 어, 효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어,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회신곡으로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다른 선행도 많이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웃음> 네, 어, 어르신들에게 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 수익금을 양노원에 조금 좀 기부를 했고요. 또 2018년도 글자 대상 수상금은 허리케인에 큰 피해를 입은 포에르토리코의 지원금을 조금 기부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부모님은 저희의 효도를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공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1014회 로또 추첨 첫 번째 행운의 숫자는 26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3번이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행운의 번호입니다 11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죠. 네 번째 숫자 알아보죠. 행운의 네 번째 숫자는 27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이죠. 18번. 아, 여섯 번째 숫자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몇 번이 나올까요? 14번이네요. 자,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합니다. 21번. 네, 1014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26번, 3번, 11번, 27번, 18번, 14번이고요. 2등 보너스불 당첨번호는 21번입니다. 지금까지 179대 황금손 김영임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